안녕 우리 오늘 라이키타 첫 방송하러 엔파에 왔습니다 야! 오늘 산옥이 있어서 빨리 준비를 하고 1시간 안에 무대에 올라가요 야 음, 설렌다 떨리고 설레요 그래서 떨래요 아무튼 자라보겠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붙였던 <목소리가> <목소리가> 털인데요. 오늘 첫 방이니까 또 붙이고 있고 아주 좋아요. 머리 색깔이랑 잘 어울리는 데 약간 요 다음 메이크업 수정부터. 이리랑 큰 차이 없어. 큰 차이나? 1cm야. 50mm처럼 <목소리가> 아니야. 아, 아니야 나 164까지 빠졌어. 그럼 애니는 165가. 모기는 언니가 더 작다는 얘기야. 거기 인정 안 하고 싶으니까 못 알아듣는 척하지? 인정할게. 만 카메라 내면 인정한다고 그래. 저는 키가 작은 어, 게 인정합니다. 아, 뭘있시지 미안. 말했어. 미연 언니 는 비율이 좋아서 키안 작아 보인다 그렇죠? 역시 레나. 레나는 난 작게. 저는 오늘 눈으로 부를 어, 예상. <목소리도> 언니는 <웃음> <웃음> 가슴으로 부르나 오늘? 마음으로 <웃음> 마음으로 부르는, <웃음> 부르는 거예요 <거야>, 오늘. <웃음> 들리지? 어 들려. <웃음> 착한 사람만 들린다 너. 미연이 안 들리. 제 파트 끝났어요 지금. <웃음> 끝났어요. <웃음> 자스레트 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나의 포인트, 포인트 눈썹. 제비들. <웃음> 진짜 하는 거 아니에요. 조 <웃음> 잠시만요. 테이프를 붙일게요. 이렇게 해서 마이크 위치 잡고 됐어! 어때? 가볼게? 이번에 포인트요! 멋있죠? 점점 무대에 미아가 나오고 있어 무대 올라갈 수 있어 귀엽다 이번 활동 에티켓, 라이크 like 하 <웃음> 에티켓. 소령과 <웃음> <웃음> 그 애들이 잘할수 있게 내가 입향을 어게 <웃음> <좋게> 만들게요. <웃음> 그래야 소령과 잘 보일 <웃음> <부를> 수 있어. 내면 <웃음> <웃음> 생각보다 내가 신경 쓰니까. 내가 아까는 꿀팁을 알려드렸다면 이번에는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이 예쁜 반지 숨겨진 비밀. <웃음> 데미 비밀로 할게 헬때그 비밀이, 비밀이 바로 이거 <웃음> 이게 네. 너무 반지가 커가지고 무대 하다보면 날아갈 때가 안 많거든요 그래서 날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 이렇게 어, 이니어 테이프를 돌돌돌돌 네. 감아서 조금 두껍게 만들겠습니다 이니어 테이프가 아주 큰 역할을 하죠 오늘 비밀 끝! 합니다. 오, 대박! 불러주세요. 불러주세요. 하나, 하나, 둘, 셋, 오! 둘, 셋. 오, 오. 오, 오. 어, 감사합니다. 후배님께서 이렇게 오. 컴백 축하한다고 파티를 아. 했었어요. 깜짝 서프! 대박! <웃음>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어나 어떻게 나 커플이 어 <웃음> Let's go. 안녕. 오늘은 뮤직뱅크 어, MC 둥입니다. 오늘은 과연 누구를 제가 인터뷰를 할 것이냐. 인터뷰를 한번 가볼 건데요. 내가 누구한테 갈지 모르니까 긴장해. 누구한테 갈지 모르지만. <웃음> 미연상 첫 번째는 미연이었어요. 어... 우리 두 번째 방송이잖아요. 맞아요. 나기바. 점점.. 뭐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웃음> 점점 무대 올라가는 감각 감.. 음, 감각? 감각? 응. 다시.. 음. 나오고 있어? 나오고 있어 그렇대요 아, 근데 너는 나 핸드잖아 핸드가.. <웃음> 우리 손.. 손수는 좀 많은데 이렇게 하면, 하면 핸드 안에서 뭔가 깍깍깍깍 같음 신경써.. 웃어질 또 수진이 만 같아 너무 잘했다 이야 <웃음> 너무 잘했다 잘했죠? 아, 어. 너무 재밌었어요 <웃음> 몇시 시작인지 시간 좀 말해야 돼왜 내가 이렇게 누워 있는지 샵을 저희가 다섯 시에 갔어요 새벽 다섯 시에 가서 여덟 시에 아웃을 하고 여기에 아홉 시 반에 이제 첫 드라이 리허설 시작해서 저희는 거의 방금 끝나고 왔고요 지금 시각 몇 시죠? 지금은 열한 시 37분 그러고 저희가 한4 시쯤 카메라 리허설이기 때문에 텀이 너무 길어서 미안니가 지금 자려고 누워 있습니다. 내가 대기실에서 자릴 때 특징 바로 미안니의 발왜 이렇게 있는지 알죠? 양말 신고 있으면 여기 양말 아 자국 나서 그래서 근데 다 벗으면 발가락 주니까 발가락만 찍 있어. <웃음> 네어네 어, 네. 지금까지 미아 씨 <웃음> 인터뷰였고요. 네, 그럼 갈게요. Bye b 그 다음은 바로 소소 씨. <웃음> 어? 네. 오늘 뮤뱅 첫방이에요 맞아요. 소소 씨가 한국에 와서 지금 컴백하고 첫 뮤뱅 직크인데 어떠신지 소감 한번 말씀해 주세요. 반가워요. 음. 반갑고. 왜요? 더 길게 말해보세요. 그래요?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네. 급해요, 사람? 저 한국 사람이라. <웃음> 다음은 서경 언니한테 갈줄 알았지? 사령 언니. <웃음> 아, 안녕하세요. 사령 언니, 오늘은 뮤빅 첫방이에요. 어떤소 손을 한번 말씀해주세요. 어, 뮤직뱅크 어, 굉장히 어제 그래도 엠프러트 다운을 한번 했다고 뮤직뱅크는 굉장히 좀 편안한 마음으로 드라이 한것 같고요. 그리고 너무 아침에 나와서 조금 피곤한데. 지금 다시 다크서클이 좀 튀어나오고 있어서 얼굴이 좀 붓기 때문에 살짝 좀 잠을 자줘야할것 같은데 뮤직뱅크의 가장 큰 특징! 드라이 리허설 하고 잠들 때쯤 카메라 리허설 하고 잠들 때쯤 생방송을 하기 때문에 원래 약간 직장인들의 고충인가요? 퇴근하고 잠든지 1초만에 출근해야 돼요 아, 그런 느낌으로 오늘 느낌. 잘할수 있죠? 화이팅! 화이팅! 여기가 뭐라고 하는데요? 자 이제 순서는 어, 세상에서 제일 귀엽고 어, 어. 제일 예쁘고 아 이번에 머리 헤어스타일 좀 크게 변화시킨 우리 귀여운 레나한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나 씨 오늘 뮤직비디오 첫방인데 어떠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그 다음에 아. <웃음> 오케이 오케이! 마음 상했어. 네. 하하하하 <웃음> 아, 방금 리허설 하고 왔는데 뮤직뱅크 리허설이 뭔가 재밌는 것 같아요 항상. 왜요? 뭔지 모르겠어요 오랜만에 방송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제 M 카드 나온 녹화 때도 너무 재밌었고 오늘 뮤직뱅크 리허설도 너무 재밌어가지고 본모델가 아주 아주 기대가 됩니다 그럼 본모델을 아주 잘할 네, 자신이 아, 있나요? 그럼요 지금도 열심히 모니터링하고 있었어요 아까 리허설 한거그 다음에는 아 이번 순서 드디어 이분이 나오시죠 이분이 나오신데 여러분 어떻게 기대가 좀 되시나요 여러분? 어 네. 아무도 되지 않는 거 아무도 기대가 안 된다는 거지 오케이 얘들아 기대가 되니? 네네 <웃음> <웃음> 그래서 오늘 인터뷰는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오케이 오케이 오늘 마지막 순서. 세상에서 제일 잘하고, 어 제일 귀엽고, 제일 예쁘고, 진짜 누가 봐도 아, 이 사람은 미쳤다 하는 분이 있어요. 바로 민주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민주씨를 인터뷰를 해볼 건데요. 민주씨! 첫방이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저는요 첫방이 너무 기대가 되고요 어, 저를 보여줄 생각이 너무 신이 납니다 아네 감사합니다 민주씨 오늘도 열심히 해주시고요 화이팅! 그러면 인터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아 파이팅! 와자 오늘 무뱅 첫방 화이팅! 공원 소녀! 하나 둘셋 화이팅! 여기는 어딘가요? 여기는 인기가요! 저는 오늘 밥 묶음을 했고요 여기 뒤에 보이지 않는 귀여운 룰분 있고요 오늘은 처음 처음 보여드는 의상을 입고 리허설을 하러 갑니다 안녕 Hello everyone 오늘은 일요일 인기가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Today is Sunday 맞습니다 오늘은 사전 녹화 그래서 급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디캠이 있다고 미리 고지를 받아서 맞다. 맞다. 맞다. 저는 매우 긴장되는 상태. 어, 긴장해도 잘할 아. 거지? 오늘은 컨셉은 자연 자연이요. 오 이뻐. 예뻐 예뻐 네. 예뻐. 우리 반반. <뮤> <카메라 인사해> <뮤> 안녕하세요, 미아입니다. <웃음> 나 머리 깔았습니 <깨웠습니다>. 어, 아. <thankedyle> 아 빨리 하주세요 인터뷰 중이셔서 몰랐네요 네. 아, 인터뷰 중이셔서 넥스트인지 몰랐습니다 안마 넥스트 안녕 안녕 오늘은 인기가요의 마 인기가요 첫인 무대 배경 너무 예쁘고 무대 배경 너무 예쁘고 오늘 멤버들도 더 예쁘다 아 사실 정말 친고표정 짜야 나도 나도 너무 많아 아 그래 너무한 거 아니야 오케이 오늘 어 솔직히 우리도 어, 엔딩 왔다. 엔딩 엔딩 아 맞아 솔직히 우리도 엔딩 <웃음> <왔다>. 엔딩 엔딩 여정이 포인트도 우리야 그래. 맞아 저희 손이 없었으면 <웃음> 내가 못썰았을 거야 <웃음> 맞아 잘 지냈어요 아, 오늘 오늘 첫주 마지막 음악 방송이었는데 일단 첫 주이기도 하고 너무 오랜만에 음악 방송이어서 또 조금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첫 주에 첫 방구라면 훨씬 더 좋아졌는데 그래도 아직은 조금 어색하고 이런 건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친해져서 더 예쁜 모습으로 나오도록 하습니다많기대해요 음, 제가 각대원 되게 많이 했는데 <웃음> 너무 오랜만에 나오는 거라서 그 연습실이랑 무대 위에서 하는 거랑. 멈춰서는 어떡하지 않냐고, 그들 위해서 뭔가 좀 긴장을 많이 하면 실수할 수있죠 물론, 그거를 막기 위해서 연습을 하는 거지만, 걱정이 어, 어. 많이 어.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떨리는 마음으로 첫방을 첫치를 했는데, 그래도, 음, 그런지, 그래도 금방 적응이 돼가지고, 그들한테 앞으로 더 기대를 놔줄 아. 아. 수 있을 것 같아요. 밝기다, 어때요, 여러분? 저, 저도 좋아요. 응. 안녕! 뭔가, 오빠도 주가간네이제 저희가 남은 시간이 점점 좁혀진다는. 네. 게 미는 네. 점점 슬프네요. 왜냐면, 더 많은 ]까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음. 어려운, 이번에도 오랜만에 나오니까. 맞아. 들어가기가. 그렇더라도, 사이에 필요한 것 같아요. 남은 남성도 싶은데. 그러면 남은 방송 도봐줄 시간 찾고 싶은데. 시간 짜? 그 남은 방송어 사실적하고 현실적인. 그러 안녕. 우리는 방금 사전 녹화를 끝내고 이제 <웃음> 정리하고 를 다시 연습실로 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엄청 오랜만에 만났 응. 않습니까? 응. 근데 생각보다 응.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저희 기다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동이었고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고 또 좋은 칭찬을 해주실 만큼 저희가 앞으로 남은 활동을 더 잘해야겠다는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방송도 열심히 했으니까 꼭본방사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일단 우리가 컴백해서 일단 출 왔어요. 네원했나 뭔가 이제야 무대를 여 무대 여유가 생긴 느낌. 이제 다음 주부터 저도 멤버들도 다양한 다양한 제스처가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봐봐. 감사합니다. 오늘도 재밌는 무대였습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저 맨날 속삭임 할때 언니 보는 거 알아요? 어? 속삭임. <웃음> 너 나랑 멋있 진짜 한다 뭐, 속, 저, 가, 가볍게 속삭이 했어. 아, 했어? 속삭 됐어. 나볼 거예요. 아, 다음 주부터 뮤비트, 뮤비트 어? 속삭임 <웃음> 속삭이 <웃음> 해줄게. 기대할게요. 빠이. 여기는 어딘가요? 여기는 인기가요. 가요고요 저희는 오늘 라이 k e like it. 인기가요 첫당응 엔딩 생각을 안하고 무대 올라갔는데 이제 녹화하기 전에 오늘 엔딩 레나 라고 하셔서 그렇구나 했는데 설마 식상하게 똑같은 거 하진 않겠죠? 해가지고 네?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뭐 귀여운 거 해줄 거라고 믿어요 그러셔가지고 이마하게좀 하셨는데 소선이야민정이야 도와줬어요. 그래서 제가 뭘 했는지는 방송을 통해서 확인하시고요. 또 많이 민망했는데 인기가 제작진분들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용기를 얻어 했습니다다 처음 해본 거라서 아쉬운 게 많으니까 앞으로 더 보완해서 좋은 모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